어, 취업을 할 때, 이 자바를 하지 않으면은 취업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올려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래 이제 댓글들을 봤는데, 되게 좋은, 예, 선배님들이 좋은, 어, 댓글들을 다셨는데, 저는 이거를 좀 IT 보안적으로 좀더더 더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자바라는 거, 짧게, 저희, 제가 경험했던 역사를 조금 이야기하면, 역사라기보다는 경험했던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약한 2000년도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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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라는 것도 예, 그때 당시 많이 밀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교육들 무료 교육들 보면은 자바 아니면은 뭐 ASP 환경, 뭐 리눅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 이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바를 왜 이제 그 국가에서 좀 밀어주고 무료 같은 걸 밀어 주냐 이거는 이제 여러 운영체제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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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은이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은 여기서 정해진 어떤 함수들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이런 품질적인 부분들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개발자들은 사용을 해서 쉽게 개발할 을수 있는 그런 환경들 어떻게 보면 은 이제 표준 형식이라고 하지만 은 표준 전자정보 표준 그 프레임워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각각 회사에서 그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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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될수 있죠. 예, 될수 있겠지만 은 이거를 전체 다 이제 프레임워크를 전체 다 바꾸려면 은말 그대로 차세대 시스템을 만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어, 많은 비용과 많은 인력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쉽사리 예, 그 부분을 바꾸지는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더더 더 표준으로 하여자 우리가 여러가지 프레임워크들을 또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어, 안정성도 문제가 있고 어떠한 이런 이런 어떤 그 표준 같은 것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 현재 이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표준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서개하고 뭐 아키텍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바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히스토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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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바라는 것들, 그 다음에 자바 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지금 현재 고 사용하고 있는 자바 프그 프레임워크 같은 걸 쉽게 바꿀 수는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이킹이 있든 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 컨설턴트를 가시던 이러한 그런 개발 시스템들을 여러분들 컨설턴트를 할 때는 당연히 이 환경을 맞이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킹을할 때도 대부분 한7 80% 정도 이상 왜그러냐면 모예킹을 할 때는 이제 금융권 하고 또 공공기관을 많이 들어가게 돼요 거의 공공기관하고 금융권을 빼면은 거의 없을 정도로 한 70에서 80% 정도는 그쪽으로 프로젝트를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이제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예킹 할 때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자바 환경들을 좀 어느정도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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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 경험상은 어, 요거는 필수죠 꼭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다른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만약 요거를 개발을 했다면은 그 개발 검토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오픈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모이킹 수행이나 아니면 인프라 보안 진단들은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시큐어 코딩 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킹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파트가 바로 시큐어 코딩 진단이라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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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도 제가 이제 파이썬 같은 건 IT 보안 쪽에서도 꼭 필수로 뭐 여러분들이 익혀야 한다고 라 했지만은 그런 웹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한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해킹 도구 같은 거나 진단 도구 같은 거를 효율적으로 자동 도구 같은 걸 만들 때 파이썬이라는 것이 굉장히 편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관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웹 기반의 어떤 장고를 뭐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환경으로 했을 때요 파이썬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시켜코딩 진단을 했을 때요 파이썬 환경 같은 경우는 두 번인가 세번 두세 번 정도밖에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켜코딩 진단 가이드들이 국내에서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외국에서도 시켜코딩 진단 가이드들이 배포가 되고 있는데 요 파이썬과 관련된 시켜코딩 이 가이드들이 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일부 이제 개발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 지금 파이썬 장고나 그 다음에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오픈소스들을 이렇게 봤을 때도 요 파이썬으로 구축된 이런 웹서비스들이 어, 지금 많이, 어,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에킹을 하던 컨설턴트를 할 때, 어, 요런 시큐코딩 진단 환경들을 경험을 할 때는 이 자바 환경하고, 그 다음에 C 언어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웹 서비스에 국한된 부분들이고요. 자바하고 C나 C++ 환경들을 구축을 하게 되는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프레임워크가 이제 C나 C++로 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요것이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크죠 많죠 코딩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코어 쪽을 개발을 하고 이제 jsp 환경으로 요 12와 10불에 12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음, 자바로 된 프레임워크를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웬만큼 같이 사용을 해요 그 금융권 같은 경우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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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작정 이렇게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책들을 하나씩 보지 말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가이드부터 우선 보시고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쳤던 부분이 있죠 요이 부분이 이 네모박스로 판 부분이 이제 모바일과 앱과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전 진단 가이드라고 있는데 요게 바로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예 소프트웨어 보안 진단원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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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프트웨어 보안 약정 진단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죠 라이센스여 가지고 나중에 공공기관이든 어디 이제 컨설팅을 갈때이 진단원들이 이제 어 필요로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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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의 개발이 우선 자바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어, 금융권이나 그런데 보안 솔루션들이 많이 되어 있는 데는요 사실 시아고 C++ 라이브러리 더 많아요 예. 보안 솔루션이나 주요한 모듈 같은 경우는 요걸로 이제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컴포팅 해 가지고 저희가 자바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파트들을 요걸로 이제 구성을 한다거나 중요한 정보들을 뭐 이렇게 저장하는 부분들 여러 다른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자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코틀링한 것을 이제 구글 쪽에서 배포를 하고 있고 그거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바 프로그램 또 기반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접하고 또 모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보안 진단을 하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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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파트, 요 파트 있죠 모바일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 요세 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이의킹 플러스 시켜코딩하고 좀 관련된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고 좀 공부하시면 되고요 왜 자바라는 것들을 중요시하는지 또 IT 보안 쪽에서도 왜 자바라는 것이 계속 말이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쭉좀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은 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